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 콩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화이트리스트 민팅에도 참여해 기대가 큰 바이프로스트의 P2E 게임 서머너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프로스트는 지난 3월 31일 서머너즈의 공식 런칭을 발표했습니다 서머너즈는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는 P2E 게임입니다 P2E 게임은 이 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실물 자산으로 교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 형태를 말합니다 플레이 투 언이란 뜻인데 대표적으로 작년 게임 관련 메타를 이끌었던 엑시 인피니티가 대표주자입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금융 후진국에서는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한 달간 벌어들인 소득이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많아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게임 구조는 간단합니다. 엑시라는 몬스터를 사용해 던전을 클리어하거나 다른 게이머들과 p v p 전투를 통해 스몰 러브 포션이라는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게이머는 이 포션을 바이네스에 팔아 수익을 낼수 있고 이 포션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ERC-721로 NFT화된 게임 캐릭터를 팔아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서머너지는 이 엑시 인피니티의 게임 구조와 유사합니다 서머너라는 소환수를 가지고 어드벤처를 클리어하거나 보스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PVP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드를 얻게 되고 게임 내에서 이 골드를 SUT라는 코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NFT 캐릭터의 스테이킹을 통해서도 SUT를 얻게 됩니다. SUT는 스시스합에서 바이프로스트 코인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내에서 얻은 골드로 BFC를 얻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컨텐츠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P2E 게임을 사행성 불법 도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골드와 SUT를 교환할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VPN을 사용해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VPN은 접속 경로를 다른 국가로 우회해 특정 국가 IP에 막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 VPN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뒤서머너즈 앱을 재시작하면 골드를 SUT로 교환할 수 있게 활성화됩니다. 바이프로레스트에서는 이 VPN 무회방법을 공식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교환을 못한다 라는 입장을 발표할 수 밖에 없지만 이렇게 VPN을 통해 우리도 P2E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100골드당 1위 SUT의 비율로 교환되며 수수료가 10%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시스왑에서 0.9sut는 0.00470098bfc로 교환됩니다. 현재 1bfc가 200원이니까 100골드당 0.94원 거의 1원씩 번다고볼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스테이지 한 번당 대략 500골드가 보상되니까 한 스테이지당 5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스테이지나 pvp, 월드보스 입장시 스태미나가 소모됩니다. 하루에 최대 스테미나가 약 450개 정도 되니까 하루 최대 얻을 수 있는 돈은 대략 550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SUT나 BFC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치, P2E 게임, 서머너즈 어떻게 즐기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시작하면 소환수가 제공됩니다. 소환수는 워리어 어셋신 레인저, 서포터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워리어는 공격을 몸빵해주는 탱커, 어세싱과 레인저는 각각 근거리, 원거리 딜러이며 서포터는 동료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힐러입니다. 소환수는 뽑기나 골드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능력치나 특성에 따라 노말, 고급 레어 등 티어가 나눠져 있으며 등급별로 nft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화이트리스트로 민팅에 참여했는데 레어 등급의 nft이며 레인저와 서포터 소환수가 나왔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레벨업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데 이 강화를 위해선 s u t 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에서 s u t 의 수요처가 만들어지고 s u t 의 토큰 이코노미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게임은 PVP, 어드벤처, 월드보스의 세가지콘텐츠로 구성됩니다. PVP는 다른 플레이어의 소환수와 대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과 전투력이 비슷한 상대방과 배틀을 하고 결과에 따라 랭킹이 선정됩니다. 어드벤처는 각던전별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게임의 기본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전략적으로 소환수들의 배치를 할수 있는데 워리어와 어셉신을 앞에 두고 서포터와 힐러를 뒤에 두는 등각 스테이지의 특성이 맞게 재배치를 해 최적의 포지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보스는 강력한 보스를 공격하며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와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는지에 따른 기록을 측정합니다. 게임 플레이는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컨트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서머너즈는 시즌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테마와 보상이 달라집니다. 시즌 내의 기록을 측정해 상위 랭커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특이하게 환매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민팅을 통해 얻게 된 NFT 캐릭터들을 시즌 종료 시점에 게임사에 대파는 것입니다. 환매 비율은 소환수의 등급에 따라 나뉘게 되며 높은 등급으로 성장한 NFT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환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NFT 마켓에서 캐릭터들의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캐릭터를 보장한 비율로 대사는 제도로 화이트리스트로 민팅에 참여해 얻은 NFT 캐릭터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팅에 참여한 초기 투자자들의 최소 손실한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을 것이라 봅니다. 아쉬운 점은 캐릭터와 관련된 컨텐츠가 좀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서머너들의 캐릭터가 곧 NFT로 거래되는 가 것인데 현재로선 캐릭터 자체의 전투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단조로운 전투 패턴에서는 캐릭터의 매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 듯 합니다. 캐릭터 꾸미기나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캐릭터를 통한 상호 교류 등 유저들이 캐릭터에 좀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가 개별되면 좋아보일 듯 합니다. 오늘은 바이프로스트의 P2E 게임 서머너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